스튜디오 시작가 30만불 후반대 원베드룸 시작가 40만불 초반대 투베드룸 시작가 60만불 중반대입니다 세포튼역에 들어서는 키리 마지막 타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키리 프레젠테이션 센터에서 4시에 저도 보시고 키리도 보시고 자리가 한정되어 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적인 인센티브도 있다는 거 사전 등록 필수입니다 백신 카드와 신분증 꼭 지참해 주세요 그날 뵙겠습니다 바이바이